제1회 KLA의 전국 세이프 세이빙 풀 대회가 2023년 6월 6일 울산광역시 문수실내 수영장에서 개최됩니다. 이번 대회는 총 6개 그룹으로 구분해 초등부 1그룹 저학년과 2그룹 고학년부로 나누고 성인부는 4개 그룹으로 1그룹은 29세 이하 2그룹은 39세 이하 3그룹은 40세에서 49세 이하 4그룹은 50세 이상입니다. 경기 종목은 풀스틸워터 다섯 개 종목을 진행합니다. 참가 자격은 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마감은 5월 20일까지입니다. 자세한 문의는 대한인명구조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. Thank yeah. you.